잘 나오나? 안녕 안녕 우와 우와 엄마야? 아이 어떻게 카메라 잘못했나 보다 아 잘못했다 해보면 댓글을 보려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가리네 몰라 <웃음> 이렇게 합시다 제 손가락이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. 내가 왜 이렇게 받은데 오늘 유난히 서호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로? 헬 h e l 서호, Hi, Hello, i 서호, 메인보컬 원어스 <웃음> 메인보컬 야 yeah. 화, 화질 많이 안 좋아요? 근데 화질 우선으로 했는데? 뭐지? 잠시만요. 했다가? 짠! 다른 게 없잖아. 네, 그게 안 좋은 건가? 잠시만. 이렇게 쓱 한번 닦으면? 이러면 어때요? 그런가 좀? 화질 이상해요? 어두운 거, 어두운가 봐. 아, 불을 좀 켤까? 잠시만. 이러면 너무 밝아 눈 아파 요정도? 이렇게 할까요? 이러면 너무, 너무 밝지 않나? 괜찮아? 이게 나? 야식 뭐, 뭐가 뭐 있을까? 야식? 야식 아니 아 최근에 진짜 완전 대박인 곳을 찾았어요 아니 그 원래 삼겹살집이나 이제 그 고깃집을 가면 1인분에 13,000원 되게 비싸잖아요. 삼겹살 같은 거 1인분에 13,000원 막 비싼 데는 막 15,000원, 14,000원 이런데. 이번에 그또 배달의 민족 그 뱀이 뱀미는 이제 딱 들어보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치고서 이렇게 딱들어봤는데 평점이 너무 높고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긴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? 되게 한번 봐야겠다 하고 딱 봤는데 500g에 15,000원인가?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500g에 15,000원? 응? 근데 지금 아무도 댓글에서는 나의 야식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아 뭐지? 왜 이렇게 귀엽네 안 귀여워요. n no. 그래서 막 500g에 막 15,000원 이러고 1kg에 28,000원? 막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되게 서프라이즈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1kg를 시켜가지고 권낙이랑 같이 먹었어요. 근데 되게 맛있는데 그... 어? 그 뭐야? 그 명... 그 뭐지? 어딘지를 말하면... 어... 말을 되지 않나? <웃음> 말해 되지 않나? 말해 되죠 아닌가? 고기 장인이었나? 사실 그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그 배달 내역 보면 고기 장인 막 약간 이런데 맛있더라고요. 되게 잘 구워주세요. 말해 줘. 이서우 너무 잘 쓰. 어. 아하. 오늘 어 토요일 새벽인데 4분만에 벌써 만 분이나 보고 계셔 밥뭐 먹었냐고요? 저는 음 아까 음악방송 끝나고 바로 볶음밥 먹고 또 이제 팬사를 이제 하러 가기 전에 이제 하기 전에 치킨 몇 조각 먹고 <웃음> 되게 많이 먹었어요 활동하면서는 다이어트를 살, 하면 안 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이제 쓸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이어트까지 병행한다?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뼈밖에 안 남는다 음, 할수 없다